let's go Go! Go! This is the w e 왜 나오는지 알려줄게 지난주 일요일로 일요일날 게임 하다가 이첫게임에 이제 호가 부러지는 거같아 d e e h e h t h yeah, y o e yeah. o e r y y o u know that this right here w i l w o r And there will be no surrender. No, allow me to reintroduce myself. They call me J.O.A. Seven, I'm raising the bar, you can go ahead and measure yeah. Think about time for a toast, yeah. time that we welcome to go yeah. Yo, we're just leaving, I think about time that somebody g o get on t h e t coat You know I got all that anthem, come back, ain't what you call that a d a l l Got anthems and bands with masters, getting them rights like my name was Miranda I ain't big attention to o e like I a n e making it e a n g i alive. i g t i v e e n t m a n g e t alive. n e i a l e a l alive. Just making sure that you know why, because this is forever. h uh -huh. And there will be no. Surprise. I am just l e v i n a legacy. I am the one that they p a i d u s Got something to say? To be say? You know I've been waiting so patiently. This is my legacy. Y'all don't believe it? e d weighs. Basically, I have been running things. You can just go o n and take us. y e a r Love when they hate me. Put that in everything. Not on my level. You c a n be the enemy. This is the between l a n 오늘 한준혁 선수가 없이 했는데 저번 주랑 또좀 뭐가 달라졌다 뭐가 있을까? 한준혁 선수에 대한 저 의존도가 좀 있기 때문에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나마 조금이나마. <웃음> 아, 네. 팀이 이제 발발거리는 애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좀 죽는 게좀 있었는데 그래서 차분하게 경기를 잘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감독님이 뭔가 좀 지시를 내려주신 대로 선수님들 해주셨던 것 같은데 좀 어떠셨어요? 음. 첫 경기 때 이제 감독님이 주문하신 게 제, 제가 이제 슛을 쏘지 말라고 주문을 하셨어요 플레이하는데 좀 불편함이 많았는데 었뭐 슛을 못 쏘게 하니까 뭐 다른 거를 더집점적으로 또또 하게 되고 그게 많이 됐어요 음. 네. 감독님 네, 이제 팀대사업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해오신것 같아요 o w a b l o it well. y e e y o s u n forever, no surrender. It's forever, you It's i g h t i forever, no surrender.